아기의 피부에 순한 100% 식물성 오일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기의 몸과 마음을 엄마와 아빠의 손길로 채워 주세요. 아모마 베이비 오일. 아모마 자연주의 베이비 오일 아기 마사지 방법. 베이비 마사지는 생후 바로 가능합니다. 이 시기의 스킨십은 매우 중요한데 아기의 자연스러운 성장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기의 정서적 만족감을 형성하는 데 좋습니다. 베이비 오일을 사용해 엄마의 사랑을 전달하는 베이비 마사지를 시작해보아요. 손바닥에 한두 번 펌프를 한후 양손으로 오일을 따뜻하게 데우며 마사지하자 라고 아기에게 신호를 보내고 시작해보아요. 아기의 다리를 양손으로 번갈아 가며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합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마사지해주세요. 발바닥을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털어내듯 흔들흔들 두세 번 발목을 풀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발목을 풀어 줍니다. 한쪽 다리를 엉덩이가 살짝 올라갈 때까지 들어 올리고 엉덩이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두세 번 마사지해 줍니다. 양쪽 허벅지를 잡고 안쪽에서 밖으로 돌리며 발목까지 살짝 쓸어당겨줍니다. 양쪽 발목을 잡고 엉덩이가 들릴 때까지 다리를 천천히 올린 후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아기의 배 위에 손을 두고 시계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크게 그립니다. 옆구리에서 배꼽 쪽으로 양손을 번갈아 가며 두세번 쓰다듬듯이 마사지합니다. 배에 쌓인 가스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손목을 잡고 양손을 모았다 펼쳤다 쭉쭉쭉 리듬을 담아 두세번 마사지해줍니다. 목 아래에서 어깨까지 두세번 쓰다듬어줍니다. 목의 피로를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깨부터 손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쭉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마사지합니다. 아기가 엎드린 채로 목 아래에서 엉덩이까지 양 손바닥으로 등 전체를 두세 번 쓸어내려줍니다. 허리부터 등을 지나 손끝까지 쭉 쓸어 올려줍니다. 이 마사지는 림프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손목에서 어깨, 발목으로 한 번에 몸 전체를 쓸어 내려주며 마무리합니다. 우선, 베이비 마사지를 하기 전에 오일을 팔 안쪽에 소량 발라서 테스트 해주세요. 예방접종을 한 날은 쉬어주는 것이 좋으며 손을 씻고 청결한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포인트는 오일을 듬뿍 덜어서 손으로 데운 다음에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마사지 후에는 모유와 분유 등으로 수분 섭취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아기의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서 전신이 아닌 손이나 발만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베이비 오일은 아기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빠의 스킨, 바디, 헤어케어에도 좋습니다.